안녕하세요 유튜버 홍사운드입니다 저는 유튜버 미니온님의 지목을 받아 아이스버켓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우르게릿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챌린지를 이어나가실 분들은 입덕가이드 촬영을 하고 있는 홍수나기의 멤버 유튜버 소프님, 나도님, 그리고 슈기님 입니다 <웃음>